엄마가 학습지사라고 주신 돈을 떡볶이 먹고 p c 방 가고 놀고 먹느라 돈을 다 써버렸다 어, 어떡하지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볼까 음, 고기 좀 썰어볼까 저기 엄마 혹시 용... 어? 설마 용돈을 달라는 건 아니겠지 응? 어, 어 아하, 아하 설마요 엄마가 주신지 얼마 안, 안 됐는걸요 그냥 끝말잇기 그 주녔는데 용자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했어요 에, 근데 이미 알려주셨네요 아, 아 맞다 아, 용돈이 있었지 에, 에, 에, 저 저는 이말 어, 어, 어. 이번 달에 술돈이 많은데 어쩐지 이거라도 가져다가 팔아야되나? 응. 내가 새벽 6시부터 편의점 앞에서 매일 기다려서 얻은 띠뿌요 너희들은 이제 보낼 주차가 된것 같구나 사랑의 다미출룩이야당근마켓어 올려야겠다 네 사랑스러운 메추루기아티푸스두장 비닐 안에 보관돼서 깔끔해요 합해서 십만 원 팝니다 우, 좋아 올렸다 이러면 문자가 오겠지 당근 오? 어? 문자가 바로 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티푸스 쏙 빼간 로켓타 빵열 개랑 그 티푸스랑 교환 가능할까요. 뭐라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 아이 무시하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땡닝 문자 왔쌍 뭐야 이 시간에 음 저기 혹시 제가 안 쓰는 마인크래프트 아이디랑 교환이 가능한가요? 뭐? 뭐라는 거야 진짜 잡자 잡아 참이나잘 끈다 랭랭또 아, 누구야 이번엔? 아랭 여보세요! 지금 가진 게 5만 원밖에 없는데 제 친구 민수한테 10만 원 받을 게 있으니까 걔한테 가서 받으세요. 김민수 전화번호는 아, 어, 잘 자고 있었는데. 아, 제발 이상한 문자밖에 안 와. 통이 끊겼습니다. 뭐지?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만 원이 들어왔지? 주세요. 네, 예, 돈 보낸 거 확인하셨죠? 물건 보내주세요 네? 예? 1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요?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아, 1만 원 맞고요 제가 한 달에 만 원씩 열번 보내드릴게요 <웃음> 오, 그러면 10개월 뒤면 1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아, 좋으시죠? 아, 너였으면 좋겠냐? 당장 끌어! 드디어 거래를 하는구만 도대체 언제 와? 약속시간 30분이나 지났는데 어? 저 어? 혹시 어, 어? 당근이세요? 어, 네 그런데 조금 늦으셨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물건 좀벌수 있을까요? 어네 아 이게 보관 상태도 좋고 구매한지는 오래됐는데 상태가 괜찮아요 아, 그래요? 허, 이거 한 번도 안 떼보신 거 맞죠? 아, 물론이죠 아, 그러면 접착력이 좋은지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살짝만 떼서 붙봐도 될까요? 어... 그러시겠어요? 어디다 붙여볼까요? 와우 와우 와우 브라보 정말 정말 잘 붙네요 호호 그런데요 어? 갑자기 마음이 안 들어졌어요 한번 떼면 새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유만 이렇게 아아 보니 버니, 버니 당근.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할아버지가 오셨네. 어, 어, 어, 그만 오세요. 어. 어 이거 어 스티커인데요. 어 제가 어렵게 구한 거예요. 어, 엄청 싸게 올린 겁니다, 영감님. 어, 어. 요즘에 허리가 아파서 급하게 당근 맥으로 사러 나왔지. 아 어, 네. 어 손주 사주라고 나오셨나봐요. 선주는 무슨 내가 쓰려고 사는 거지. 에이, 보기보다 트렌디하시네요. 모트 뭐, 그, 트... 트렌디 틀니 트레니? 틀리는 왜?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아본지 근데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이... 뭐라 보이는 게야 이거? 어, 이거 포켓몬스터예요. 뭐 영어로 하면 난 몰라 쉽게 한국말로 해봐 어, 뭐라고 어아주 어, 어, 주머니 개 괴물이야 뭐 네. 주머니 괴물 왜 이렇게 이름이 험악혀 이거 붙이면 잘 떼져 시원하고 아 어, 붙이면 잘 떼지죠 어 시원한 건잘 모르겠어요 음, 잘 떼지면 안 되는디 불편하잖요 음. 어쨌든 꼬마야? 이거 얼마예요? 아니 에요 어, 할아버지 10만원이요 어, 10만원? 10만 아니 무슨 10만원이야? 어, 어, 어, 어, 이거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싸게 사려고 당근하는 건데 예? 네? 아니 스티커처럼 붙이는 버스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자니이할배가 나이 좀 먹었다고 속이는 거야 아니, 저는 포켓몬 스티커를 파는 거라고요! 그래, 주머니는개말 스티커 버스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놈새끼! 벌써부터 어린 게 할아버지 속여서 등이나 처먹으라고! 난안 되겠다, 일로와! 어,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일로와! 어, 이 저, 도대체 당근하는 사람들개 제정신이 없어! 라이트닝볼 마켓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엄청 많잖아 에이, 나도 똑같이 복수할 거야 응? 만나서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돌려줄 거라고 응? 어? 어? 이 사람 뭐야? 아 진짜 어이없네 아, 루기아 띠부씨를 백만 원에 판다고 얼탱이가 <웃음> 없었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서 살것같지 말하고 나도 만나서 안 산다고 약 올려줘야겠대 <웃음> 아, 아, 혹시 당근? 에, 네 당근 아, 저기요 아, 지금 판매하시는 루기아 사용감은 좀 많나요? <웃음> 사용감이요? 음,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닌데 음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키운 지는 1년 됐거든요 아이 뭐야 1년이면 중고네 근데 무슨 100만 원이에요? 그럼 90만 원에 드릴게요 진짜 진짜 제가 아끼던 녀석이라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 90만원을 드릴테니까한 달에 한 번씩 제 휴대폰으로 <웃음> 어, 어, 제 룩이야 사진 하나씩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진짜 귀요이거든요 어. 어, 어, 어, 무서운 사람인가? 스티커에 왜 이렇게 애정이 많아? 어, 에 그래도 많이 비싼거 같은데 아이 그러잖아 물건 좀볼수 있나? 아? 어, 저희 룩이한테 물건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 나와라! 루기야! 어? 어? 어? 때요제 뭐? 귀여운 루기야 펫은? 뭐? 진짜 실제 루기아를 파는 거였다고요? 어, 루기야 얼굴 보니까 어, 도저히 못 팔겠다! <웃음> 저기 죄송해요! 우리 기아 귀아, 기아랑 너무 정이 들어서 못팔것 같아요! 저 가볼게요! 오. 안녕! 헐 어이 없어 당근마켓 다시 나네 아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웃음> 안녕.